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다 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죠 네뭐 비가 지금은 많이 오는게 아니라서 그냥 맞으면서 또 탐석을 해보겠습니다 탐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네, 비가 와서, 네, 이렇게, 돌이 아주 잘 보이고요. <웃음> 네, 여기는 서강 중류입니다. 네. 네 여기 이 쪽돌 네, 한번 볼게요. 네 지금 보시면 네, 이렇게 줄기로도 물줄기로도 뭐볼수 있겠고 어바위경으로볼 뭐 수도 있겠는데, 네 폭포로 보면. 좋을 것 같습니다 아, 네 이렇게 보시면 네, 포인트로 폭포가 또잘 들어가 있네요. 네 여기 이 돌이랑 이쪽 이돌또한번 볼게요 네, 아이 돌은 지금 이 상태로 보셔도 가이경의 쪽 안쪽에 또 이질석이 또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뭐 살짝의 파가 있지만 네, 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도 네, 폭포 줄기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것이 네, 아주 멋있는 돌이네요. 이것도 <웃음> 보시면 이렇게 물고임이 또 있죠 물고이 있고 이거를 제가 네 이렇게 들어서 아네 무겁네요 이렇게 들어서 네. 뒤에 봉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네석질도 굉장히 좋네요 이돌네물 안에는 좀 이끼가 좀 있죠 흙도 묻어 있고. 매끈매끈한 돌이 많죠. 자, 네이돌 이게 지금 서강의 최고 석질의 문양석인데 어 그림이 좀 보이죠? 근데 이쪽 이 부분이 좀 으로볼 수가 있고, 네, 이 정도 밑자리도 정도면 괜찮고요. 네, 여기 안에 보시면 사람의 얼굴처럼 도 보이고, 네, 추나도의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네. 어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노을, 노을로도 볼 수가 있는 네. 또 그런 돌이네요 어, 네, 여기는 수심이 낮아 가지고 많이 들어와 볼 수가 있네요. 딱 봐도 깊어 보이죠? 곳곳에 또 함정이 있네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, 수심이 없길래 그냥 한번 들어와 봤는데 딱 눈에 띄는 그 컬러나 네, 또 그런 돌은 안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쪽물 밖보다 네, 좀 많이 안쪽으로 들어왔죠. 네. 아, 네, 여기까지 걸어서 네,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여기부터는 이제 깊고요. 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바지에 장어의 물이 다 들어가 겠죠 네, 다시 밖으로 좀 나가 볼게요 열심히 균형을 맞춰서 또 힘들게 세웠고요. 네, 이거는 아, 진짜 멋있는 한컬러 네, 호박석인데, 어, 여기 만지면 또 넘어져가지고, 여기 이렇게 머리, 네, 머리카락으로 보시고, 전체적으로 저는 옆모습으로 본건데 네 여기 여기가 눈 여기도 눈이 있고요 코, 입 이렇게 해가지고 네 턱선도 잘나왔고요네아저 컬러도 좋고 인상도 정말 잘 나왔어요 네네 네, 아주 또 마음에 드는 또 인상석이네요 자. 자. 네. 또 상당히 걸어왔죠. 라데 아, 네. 이 소개시켜드릴만한 돌이 없구요 비가 아주 정말 조금씩 오죠 네이돌 윙크를 하고 네, 코 입도 이렇게 입꼬리가 걸려있는 네, 아주 귀여운 돌이네요. 코알라 같기도 하고 네, 팬더 같기도 하고 굉장히 또 재밌는 또 인상을 보여주네요. 또이 입꼬리가 아주 귀엽게 올라갔죠? 윙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 위에 밭쪽에서 제가 이 네, 배지땡 공병 네, 주웠는데 안에 흙이 꽉차 가지고 지금 깨끗이 씻어낸 상태고요. 네, 84년도 네, 배지땡, 병이네요. 네 오늘 인상석. 네 많이 보이는데. 네이 눈이랑 입 부분이 정말 표현이 잘되어 있고 네, 코쪽은 약간 네, 토끼 코 같기도 하고요. 아 근데 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잘 나왔네요. 네이 인상석을 마지막으로 자, 제가 지금 꽤 많이 걸어왔는데요 네 오늘은 저기 산에 비가 비가 와서 네, 안개 낀 모습도 멋지고요 네, 여기 경치도 너무 좋고 네 비는 오지만 네, 비를 맞고 열심히 성석을 마치고, 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.